나물렸어애주한때문잘수 있을 것 같긴 해어 아빠랑 같이 살 살아 아빠랑 같이 살 아이고 애지 왔어 야, 애지 떨어지진 않겠어? 아니, 나는 떨어지면 괜찮은데 애지가 깔릴까 봐 그러지. 아이고 누웠어 아이고 좋았어. 아이고, 아이고. 애지야. 아빠, 아빠 이불은 필요 없어? 더운데 무슨 이불? 이을 <목소리> 쟤네. 아빠, 더 찜이지. 아주는 호자다, 호자. 효자. 주인을 보는 호자. 가까이 안 가? 오. 오. 오. 어? 나 물렸어. 야나 얘가 못 자겠어. 나 혼자 자야 되겠어. 빨리 불 꺼. 불 꺼. 준지가 하서 자. 아빠 혼자 자래. <살래>. 불 꺼져. <놀람> 너무 웃기다. 아빠 불 끌게. 어. 에지야. 아빠 에진 일로 왔어. 에지 일로 와.